Films 오, come on, the moon at t h i m a a n e Mel, Mel, Mel, Mel, Mel, Mel, l m l 마라보이, 아따 마라보이, 굶어 ذا ل 아시ط 마하이 아프 말아볼 아프 말아볼 아프 말아볼 멜은 조가 아마 말은 렕다 말아 마이구 하이사 라다말아 마이구 하이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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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ta mechera do yaptu, herta mechera do ruba, herta mechera do h u p p u s m e 멜 Mel, Mel, Mel, Mel, Mel, Mel, Mel, oh oh Mel, h a s t malaboy a s t a malaboy mode la to I shit my -ma At the -may hay a s t a malaboy a s t a malaboy a s t a malaboy m e la n choca b a g a m a r m e hasta manca m a y g o haisa hasta manca m a y g o haisa At the a l a b o At e g u e t e s t o o Hẹn c 마이 è n 도 ả mày 마이 è n 도 a rồi, yach tui hèn cả mày chèn ra rồi. Vợ cho em cả m à 이 c 마이 n r 도 r 이 i 라 ạ n h nhân jean này mày chèn ra r ồ h ọ x r h a n a n t h m n a i Head ahead of my tidado, u have to head of my tidado, overhard of my tidado, h a p s o r t a d a I'll c o tidado, h o n e s e a m t i a d o h e i m a it i a d o h Hé, hé, hé, hé, 도 é hé, hé, hé, h 도 hé, hé, hé, hé, 도 é h 도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hé, 이 é hé, h 이 hé, 이 é h 이 h hé, hé, hé, hé, hé, h 도 hé, h h h h h h h h h h h h h